고습니다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저에게 댓글로도 질의를 주시고 그리고 전화로도 굉장히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던 조합원 입주권, 성계조합원의 양도세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국세청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듣는 답변하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저기 이렇게 어 나름 굉장히 세금에 정통하시고 또 재개발에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그런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내용들하고 서로 조금씩 답변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철핏 그 댓글로 질의를 주신 분한테 이렇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답을 못 드렸던 내용의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걸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세청에 국세청 홈택스에 인터넷으로 서면 질의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올 1월 달부터 굉장히 이것저것 바뀌는 게 많아 놓으니까 답변 받은 게 보통은 한 3, 4일 지나면 답변이 보통 오는데 요건에 대한 답변은 거의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받은 답변을 근거로 지금 받은 이 답변이 정확하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세청 홈택스에 어쨌거나 인터넷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이고 뭐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나중에 또엄밀하게 법을 이렇게 따져서 적용을 해서 이게 아닙니다. 이런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올려드리는 건제 답변이 아니고 국세청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이니까 한번 같이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인터넷 질의는 제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요. 어 상담 제목이 어, A, B, A랑 B 두 개의 구역에 각각 한 개씩 입주권을 보유한 성계조합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어, 신축주택으로 완공이 되었을 때비가세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어, 제가 있는 부산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거제이 구역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입주권을 어, 그리고 어, 성계조합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양정 1구역을 하나 가져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둘다조합원 입주권이죠. 서로 다른 구역이고 그리고 하나는 음, 또 하나는 그리고 두개 나중에 어, 주택으로 바뀌는 신축주택이라 하거든요. 입주권이 그 완공되는 그 주택을 신축주택이라 하는데 그 완공되는 시점이 각각 1년 차이나게 완공이 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앞에 먼저 산, 먼저 그 신축 주택으로 바뀐, 먼저 준공이 떨어진 그 아파트를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어, 질의 내용을 잠깐 보면,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서로 다른 A와 B구역에 각각 한개씩 승계조합원으로 입주권을 보유 중입니다. 거제 이구역 양정 1구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B조정지역인 부산에 두개다 소재합니다. 조정지역이면 또 상황이 완전 다르죠. 투기가열지구면또 상황이 또 다르고 그죠. 근데 향후 A와 B조합원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이 된 경우 서로 사용성인 일이 1년 차이 나게 완공이 되어서 각각 새 아파트로 완공된 게 1년이 차이 났다라는 전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A 신축 주택에 입주하고 예를 들어 거제 2구역이 먼저 완공이 됐고 양정1이 1년 뒤에 완공이 됐다라고 치고 거제 2구역에 입주를 해서 2년간 보유를 하고 주택으로 바뀐 이후에 2년 보유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2년 보유를 하고 그 이후에 B 신축 주택 그 그러니까 양정 1구역이 다시 이제 사용성인일이 나서 입주를 하게 된 그날로부터 취득기준일이 사용성인일로 보니까 그 사용성인일로부터 3년 안에 거제 2구역이 완공된 그 A 신축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 과연 거제 2구역은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라고 하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고 하면 입주권 상태에 이렇게 매수를 했죠. 성계조합원으로. 그럴 때는 그 입주권에 그 그게 그 이렇게 주택이 된게 비과세되는 요건은 소득세법 156조의 2, 3항 4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한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입주권 하나 사서 입주권이 서로 1년 차이 나게 그걸 사고,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앞에 종전주택 매도 때, 그 주택 하나만 있었을 경우에, 관리 처분, 뭐 인가일 이전에 2년 이상 보유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어, 그게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게 사망이에요. 그건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항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또, 어, 3년이 지나, 어 지나서, 입주해가지고, 만 2년 안에 1년 이상 실입주하고 전 세대원이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건이에요. 그두 개가 아니면 다 사실은 과세라고 저는 수업을 했거든요. 이 세법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딱 해당이 되지 않으면 다 과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A 입주권, B 입주권, 입주권 상태 두 개를 샀다. 그러면 절대 비과세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수업을 사실은 해왔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각각이 집이 이렇게 되고 나면 아까처럼 1년 차이 나게 신축주택이 되고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그럴 경우에 2년 이상 먼저 보유했던 앞에 걸 양도할 때 우리 상식으로 얼른 보면 비과세가 돼야 맞죠. 그래서 국세청에 제가 이거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세청의 답변은 답변 한번 볼까요? 항상 단서가 이렇게 달립니다. 국세상담에,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개인적인 견해래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서를 달고 이렇게 답을 주니 이 답을 받고도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닌 건지가 지금도 헷갈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 답변은 뭐라고 왔냐면요. 먼저 제가 질문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A, B 두 개의 구역에 각각 한 개씩 입주권을 보유한 승계조합원입니다. 향후 신축주택 완공시 비과세 가능한지 요거에 대한 답변. 어, 뭐 상담이 급증해서 답이 늦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라고 왔냐면요. 상담 사례 검색. 상담사례 검색을 하면 같은 사례가 이게 올라와 있대요. 그럼 저는 찾으니까 참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어 제가 위에 드린 그 상담의 경우 아래 예규 내용과 같이 일시적인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어났죠. 아까처럼 신축 주택으로 바뀌고 나서 먼저 거제 이구역이 그러니까 완공되고 어 그리고 나서 어 팔았을 때 이렇게 비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입주권, A B입주권 둘다 신축주택된 게 1년 차이 나고 그리고 주택되고 나서 2년 보유하고 그 이후에 이번 B입주권이 주택된 날로부터 3년 안에 A집을 팔았을 경우에 어, 여기 뭐 단서도 달아놨습니다. 양도, 서면질이 2017년 법령해석 재산 1160, 법령해석과 1087, 2018년 4월 24일자에 여기에 이거에 근거해서 비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그 다음에 성계조합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중 1주택 양도시 일시적 이주택 특례적용기준 이라가 요지가 이제 답이 나와 있기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선계하여 선계조합원이라는 거죠.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정교부사용성인이란 뜻이죠. 요때를 그러니까 신축주택의 완공일로 보기 때문에 어, 신축 주택 완공되고 나서 그 각각 두개 아파트를 비교해서 1년 차이 나고 2년 보유했고 두 번째 집산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신축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사용금 사필정. 요 기준으로 그냥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면이 말은 요 기준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아까 앞에 입주권으로 두 개를 보유했고 그입주권의 어떤 열거주의에 의해서 156조의 2, 소득세법 그 시행령 그 사망사항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과세로 보는 거그 것과 다르게 그냥 보통의 집처럼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어, 답변 보면요. 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선계 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에 딸린 토지 포함 그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6, 1항 4호로 1항 4호에 따른 사용성인서 교부일 그걸 그냥 취득일로 본대요 그걸로 본대요 그래서 이제 관련법 소득세법 89조 비과세 양도소득세 적용되고 어, 또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다 적용되고 어, 내용도 이렇게 딱딱 정리해놨습니다. 10월에 승계조합은 입주권 취득 어, 그 다음에 2015년 B 취득 2015년 12월에 A 입주권 중공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바뀌었죠. 요렇게 2015년 12월에 어, 집이 된거예요 집이 사용성이 떨어져서 그리고 요게 요렇게 바뀐거예요 2017년 1월 요두 요 개의 차이는 1년 차이가 나죠. 1년 차이 나게 각각 집으로 됐고 어 그리고 이제 요 2015년 요거를 2년 이상 보유했다가 이제 판다는 거죠. 요 집이 주택된 날 이전에 승계취득한두 어, 개의 조합은 입주권으로 두 개의 주택을,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취득한 조합은 입주권으로 취득한한 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앞에 거, 아까 예를 제가 들어드릴 때그 거제 이구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다른 주택 취득 후,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양정 1구역이 아파트로 바뀐, 그두 번째 거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그러니까 거제 이구역이 해당이 되겠죠. 어, 그거의 양도 여부 판단 시, 다른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요거에 대해서 아까처럼 그냥, 그사용성인서 교부한 날 있죠. 그걸 그냥 지득일로 본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놨더니 비과세된다라고 답이 와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받은 답변입니다. 제가 까먹기 전에 지금 이거 올려드리고요. 아까 요거를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여기 나와있는거 양도, 서면 요거 딱 캡처하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냥 비과세 되는 걸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꼭 비과세 된다라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번 더 개별적으로 검토하시고 참고하시라고 일단 제가 받은 답변이라서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앞번에 그 댓글 주신 분한테 제가 댓글로 답변을 못 드렸어요 이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어, A 입주권, 비입주권 두 개를 샀는데 각각 다른 구역이죠. 서로 1년 차이 나게 났고 샀고 그리고 완공이 각각 1년 차이 나게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먼저 입주한 그 어, 완공된 입주권 아파트로 바뀐 거 그거 2년 이상 보유하셨다가 그리고 두 번째 입주권이 아파트 완공된 그거 3년 안에 앞에 걸 팔은 거예요. 그럴 때 비과세를 삼는 취득기준일을 그 사용성인일이 있죠. 완공된 그 아파트 사용승인일 입주할 때그 준공난 날 그날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앞에 거를 뒤에 거산날 3년 안에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비과세가 된다라고 여기는 제, 저한테 답변을 주셔놓은 거예요. 그 근거로 아까처럼 여기 요거 양도 서면 2017 법령해석재산 1160 법령해석과 1087 2018년 4월 24일자 요거에서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어,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헷갈리는 걸 인사드렸죠 무조건 이겁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국세청도 이거는 그냥 참고자료지 이걸로 세금 책임 못진다 라고 답을 하면서 저한테 주신 답변이에요 <웃음>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랍니다 근데 세무서나 부산지방국세청에 제가 요 비슷한 안건을 들고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담해도 비가세라고 답변은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폭 좁게 해석을 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서 100% 라고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롱소장은 아직 대연상구역으로 못갔습니다 아직 그제 이 구역에 있고요 어, 나중에 지금 뭐 이전 준비 중인데 마무리 돼서 대전삼에 딱옮기고 나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하게 제가 안올려드리면 그제이9역으로 오시면 조롱소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